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 소비자신뢰지수가 큰폭 개선된 결과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상승했는데요. 기대인플레이션도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상승폭을 확대 했습니다. 특히 소매업 종목에서 나이키가 12% 이상 상승했는데요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조정으로 상승의 힘이 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도 중국의 매출 증가 기대가 높아지며 2% 이상 상승세를 보였네요 원유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원유 재고가 590만 배럴 감소했다는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을 이어오던 시장은 오랜만에 상승을 보였는데요. 개선된 소비자 신뢰지수로 인해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매수세가 물렸습니다날키 같은 개별 종목에서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해 주었는데요. 오랜만에 단비같은 상승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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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싸은 만천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만천팔백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만천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만 8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0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전치는 21만 1 0 0 0 건이며 예측치는 소폭 증가한 22만 2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이전치는 2.9%이며 예측치는 이전치와 동일한 2.9%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